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전국의 유유창고 공간을 활용해서 이커머스에 e 필요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콜로세움의 박진수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2019년 6월에 창업을 해서 그해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을 받게 됐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만 2년을 채우는 상황이고요. 어, 현재 그 너무나도 쉽게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고 계시는 많은 셀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필요한 이제 창고 내 물류 서비스를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 플랫폼화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한 10년 이상한 그 대학교 때 동창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 때 만났던 친구와 함께 세 명이서 공동으로 창업을 했고요. 어뭐 유통과 물류 그다음에 뭐 사업 기획과 전략 어, 분야에서 뭐 마케팅 분야에서 1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 서로의 어떤 경험들을 잘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이라 도전을 이제 하게 됐고요. 뭐 마흔되기 전에 꼭 창업을 해보자는 라 막연한 생각으로 사회생활을 해오다가 한 3년 전에 아, 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풀필퓨먼트라는이 업에서 충분히 어, 한번 도전해보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온라인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본 친구의 입장 그리고 창고 운영을 해본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 세대인 MZ세대들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기업들의 이런 그 전략이나 마케팅 컨설팅을 해본 경험들을 모으다 보니까 어 사실 온라인에서 판매된 제품이 이 고객한테 택배 형태로 안전하게 잘 배송되는 전체 과정이 이제 길게 있는데 주문하기까지는 되게 쉽고 편리하고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주문이 일어난 이후에 이 일반적인 물류 창고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더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광경을 직접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창고 시스템으로는 사실 온라인 셀러분들이 필요하는 다양한 물류 서비스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제공되기는 참 어렵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고 또그 저희가 창고를 많이 다녀본 결과 창고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될도 프로세스들도 많이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창고들은 그것을 잘할수 있는 준비는 또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셀러분들과 창고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차원에서 저희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슈도 있고 사실 모든 유통의 그 중심이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창고에서 벌어져야 될 일들은 더 많고 다양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 저희는 택배라는 상품이 이 받아볼 때만 기뻤던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들한테도 기쁨을 줄수 있고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물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것을 네, 나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말 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야일 것 같고, 저희도 비슷한 고민입니다. 초기 팀 구성은 이제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창업을 했다 보니까, 어, 그동안에 만났던 뭐 학교 때,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만났던 지인분들을 중심으로 팀을 계속 꾸려왔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뭐, 운도 좋았던 것 같고, 또, 뭐 저희의 업에 대한 또 저희의 이그이 풀필먼트라는 그, 업 자체가 솔직히 좀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2 3 분의 분과 함께 팀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주 인재 영입은 네 아직 저희 이제 2 년도 안된 스타트업 수준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잘 모시려고 하는,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제 앞으로 더잘 확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고객을 잘 유치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저희 이제 그 협업 파트너인 창고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 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뭐저 저 대표인 저도 그렇고 같이 창업한 공동 창업자든 팀원분들이든 예, 우수 핵심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가장 1순위로 놓고 한분한 어, 한 분씩 정성껏 예, 모시려고 하는 게 저희의 지금 이제 방법론이고요. 리콜팅이 힘든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전용으로 나온 서비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다양하게 이용해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렇게 트랙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도 워낙 또나름에 저한 어떤 그 시장이나 혹은 하려하는 아이템이나 어떤 본인의 스타일이나 뭐 혹은 이제 업계의 어떤 뭐그 여러 가지 트렌드나 현황들이 또 다르게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저의 생각,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 단계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또뭐 초기 창업 패키지 또뭐 정부나 기업에서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그 마련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도전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초기 단계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저희도 진짜 어마어마한 큰 자원이 됐고요. 다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조금씩 뭔가 만들어가면서 어,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년이 이제 된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그, 그 저희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자금 조달 뭐 지원 프로그램들은 계속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해서도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금 조달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사를 받고, 뭐, 피, 뭐 PT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피드백들을 받아보는 과정 자체도 물론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초기에는 자금을 마련하는 게 한국의 스타트업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자금 조달을 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 뭐 투자를 유치하거나 혹은 그뭐 여러 가지 그 매출을 이제 견인해 가는 과정일 텐데요. 사실 처음 창업 초기 뭐한 3년 이내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뭔가 <웃음> 매출이 확보가 되거나 또 자금이 확보되는 일은 사실 뭐 그거는 네. 요행을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기회가 있는 그게 조달 지원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또 투자사를 만나거나 또 심사역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꼭 제가 전략적으로 그분들한테 가까워지겠다는 라 생각보다 그냥 뭔가 어 새로운 곳에 우리를 소개하는 기회는 에 무서워하거나 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거기 가서 뭔가를 말씀하고 알리고 만나면 그 도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인연이 이어지고 기회가 이어져서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는 투자사심사역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혹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금 조달이나 투자 유치는 늘 목표한 것만큼 모자라게 달성될 수밖에 없는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서비스를 잘 만들고 팀을 관리하는 시간 외에 또 시간을 쪼개서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 창출 부분 관련돼서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우리가 성과를 이만큼 만들겠다. 물론 저희도 어, 초기 19년에 그때 시작하면서 뭐 6개월 단위의 성과에 대한 목표를 다 세워놨는데 사실 그것대로 진행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아직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완성도를 딱 갖춰놓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어떠한 변수가 시장이든 혹은 경쟁사든 혹은 저희 팀 내부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성과를 꼭 이렇게 목표대로 가겠다라는 목표는 세우는 건 맞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잘 이렇게 제대로 목표대로 못 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들을 오히려 더 집중해서 신경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일종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아직 아물지 않은 여물지 않은 우리의 상품에 대해서 계속 뭔가 빠르게 수정하고 바꿔가야 되는 시절인데 이제 그 시절에 대한 이해는 이제 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외형적인 목표나 성과에 대해서만 집중했을 경우에는 뭐 (1~2년) 초기에 뭐 매출 잘 달성해 가면서 뭐 나름 이제 인정도 받고 할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기초 체력이 없어가지고 뭐 그게 내부 이슈든 아니면 혹은 시장에서 그냥 평가가 바로 이렇게 그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긴 시간을 들여서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에 좀더 초기에는 집중하면 좋겠다. 뭐 사실 시장과 고객은 알다가도 모를 네. 열길 물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절대 한 번에 두 번에 뭐몇 번의 시도로 내가 시, 우리가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해 왔고 그 과정이 결국 이제 마케팅을 중심으로 이제 해해오다 보니까 아 우리 회사 이름을 걸고 만든 서비스 뭐 상품을 어, 어떻게 한번 마케팅 해보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었었는데요. 실제 네, 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그 시장에 어떤 이렇게 저희 걸 어필하는 거는 완전 제가 그 동안 이렇게 해왔던 마케팅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마다 다뭐 업종별로 그 상품별로 어 어떤 고객이 우리 상품의 핏과 가장 맞는지 그리고 그게 또 저희가 예를 들면 완성도가 50%인 상태에 또뭐 80%인 상태에 100%인 상태에도 다 고객 타겟팅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과연 이 넓은 큰 시장에서 물론 당연히 분석과 목표는 명확해야 되겠죠. 우리 타겟은 어디다라고 언제 누구든 그 잠들기 직전에 물어봐도 <웃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어 그것이 계속 바꿔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진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진짜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이라는 걸 톡톡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아이디어 혹은 그걸로 준비돼서 나오는 액션 하나하나가 저희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한 경쟁자들이 예, 매의 눈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고 또 고객분들도 저희의 서비스가 어떻게 탄탄해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더 많은 고객들한테 알리기 위한 마케팅은 또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지 않고요. 저희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2년 만 2년 돼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고객분들 중에서도 어, 진짜 만족하는 그룹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찾아야 고 설득해야 될 고객들은 어딘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답은 있지만 현재 저희가 찾은 답이 뭐 저희의 2, 3년, 5년 이후의 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뭐 이커머스가 화랑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풀필먼트 시장에서 경쟁자들도 많이 출연하고 있고 또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경쟁사들의 어떤 그 디벨롭 속도도 진짜 빨라서 아 어, 저희가 이맘때 정도까지는 따,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저희가 해야 될것도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그거에 이제 빠르게 저희가 대응해가는 것이 효과적인 고객 타겟팅과 시장 진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 후에, 2년 후에 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떻게든 이 데스벨리라고 하는 창업 3년 이내 동안에는 어떻게든 잘 지켜보고 주시하고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고 변해가는 게더 네,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할게 많고 이미 지금 네, 그 예비창업 패키지에 오신 대표님들도 손과 발이 모자라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창업이라는 과정에서 피,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뭐 회계나 세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정말 몰랐던 영역들이 어, 엄청나게 많이 <웃음> 네, 있고 그 과정을 대표님이 직접 다 해보시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네, 그거를, 어, 학습해야 될 시간은 물리적으로 무조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뭐, 신경 써야 될게 많겠지만, 뭐, 사업자 등록이나 등기나, 뭐, 그런 일반 법률 행정적인 절차도 한번 충분히 수행해 보시라. 그리고 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근데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이걸 빨리, 어, 해치우겠다라는 접근보다는 내가 정확히 알고 가자. 이거 한다고 속도가 늦어진다고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시제품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첫그 그 작품이 나올 때까지 너무 신경 쓸게 많고 힘든 과정이지만 직접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제품을 무조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어, 근데 뭐이 창업이라는 게 마치 대학교 때 과제하듯이 뭐 직장생활할 때뭐 보고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이제 뭐 나름의 타임 스케줄링은 필요하겠지만 뭐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한 것이 어내 결과의 그 파이널 버전이라고는 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제품을 <웃음> 제작하는 과정이 뭐 한추뭐에 뭐, 뭐, 뭐 프로젝트성으로 딱 끝난다고 생각 예, 하지 않습니다. 예. 어, 만들어 놓고 보면 보완할 게 분명히 보이실 거고 어, 어, 왜 시제품이 이렇게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지? 라는 거에 대한 조바심이나 뭐 욕심은 조금 네. 왜냐하면 길게 봐야 되는 게임이고 처음에 창업 준비하는 단계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절대로 시장에서 바로 먹힐 리도 만무하고 예. 그래서 시제품은 네.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려우니 네. 조금 단계를 이렇게 여러번 나눠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당연히 궤가 맞아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움은 너무 너무 산재해 있고요. 네. 뭐다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 임하느냐? 그, 약간 좋을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하루에 고객이 새롭게 유치가 돼서, 와, 좋았다가, 또 다른 고객이 뭔가, 저희의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 음. 크거나, 혹은 뭐, 저희도 예측하기 힘든, 뭐, 특히, 이제 뭐 예를 몇개 들어드리면, 뭐, 저희도 이제 물류업이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라든지, 그 택배 작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저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제 나오면서 택배가 보통은 이제 하루 만에 배송이 되는 게 기존 택배사들의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뭐 코로나도 겹치고 해서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택배사 회사들의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하루 만에 배송을 이제 깨버리고 2, 3일 만에 배송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잔뜩 다 가지시는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고객들을 한분한분 한분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도 했고요. 진짜 정말 좋은 팀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팀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몇번 겪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예정되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이제 뭐 그게 이제 저희하고 파트너 사인인 뭐 창고 센터라든지 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택배사라든지 이런 저희하고 어떻게든 얼라이언스의 개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곳들의 뭐 일정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어렵죠. 이제 고객한테는 저희가 대표해서 약속을 해놨는데 뭐 저희의 어떤 실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뭐 그런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어려움 저는 그래도 비슷한 연령의 또래의 공중창업자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고충이라든지 이렇게 뭐 대화라든지 토로할 곳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만나봤던 많은 대표님들은 되게 외로움을 많이 시더라고요. 저도 뭐 외롭지 않은 건 아니고 그나마 덜 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으로 뭔가 늘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 물론 뭐그 전에 했던 사회생활이라든지 인생이다 항상 불안과 <웃음> 행복을 교체하는게 하는 거겠지만 특히 창업은 담보되지 않은 어떤 영역의 미지의 세계 에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도전을 해보는 거다 보니까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근원적인 불안감과 외로움의 분명히 그래서 저희보다 생태계가 훨씬 더 좋다고 아는 뭐저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한 이제 그 심리 멘토링이라든지 치료 케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그래서 뭐 어떤 투자사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예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예전에 사회생활할 때뭐 예를 들면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혹은 뭐 주말에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가끔씩 이렇게 그 지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회포를 푸는 그런 과정들이 어 분명히 더 있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잘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창업 6개월 차때 보다 12개월 차때 훨씬 더 힘들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많았고 그리고 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의 개수나 난이도도 그냥 제가 절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네. 그래서 때로는 좀 풀이 죽기도 하고, 좀,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네.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야 될것 같다. <웃음> 어려움은 늘 산지가 너무 많은데, 어차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국 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너무 많을 것이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같은 팀원과 또 저희를 예쁘게 봐주는 또뭐 투자사라든지 고객분들과 잘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웃음> 이건 약간 경고하는 것 같은데 <웃음> 네. 어, 그 과정이 좀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멘토링도 멘토를 해주시는 분들과의 케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랑 잘안 맞는 분과 멘토링 연결될 수도 있고 이번에 했던 멘토분보다 다음번에 한 멘토분이 또 훨씬 잘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멘토링을 해보는 경험 그리고 나랑 잘 맞는 분을 이렇게 좀 찾으려는 게 되게 그래서 꼭 예비창업 패키지에서 매칭해주신 멘토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자금 조달 과정에서 투자 유치 과정에서 혹은 뭐 영업 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 뭐 누구나 멘토는 될수 있으니까 저보다 더 다른 분야의 경험을 더 많이 해보신 나이 어린 분들도 저의 멘토가 될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멘토는 열심히 찾아보고 나랑 잘 맞는 분을 평생 아니면 뭐 적어도 이 업을 하는 동안에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 진짜 결정적인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비단 어,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나 창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어려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멘탈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측면에서라든지 혹은 뭐 소개를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어떻게든 멘토 분들을 많이 만날 필요는 있다고 보고 내 창업 아이템을 고도화하는 거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멘토 분들은 나만큼 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모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물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물류업을 훨씬 더 오래 하신 20년, 30년 하신 선배님들 진짜 열심히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저희한테 적용이 되는 양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멘토링을 통해서 고도화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창업 아이템 고도화 외적인 측면에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고도화는 팀원들과 함께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회가 그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란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축하도 드리고 싶고 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자칫 이,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이 기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날려버리는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시지는 당연히 않, 않겠지만 그 처음에 생각하셨던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그래도 한 6, 7개월 정도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꼭 6, 7개월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 뭐 연말까지 뭐 이걸 통해서 연말까지는 내가 어, 어디까지는 가보겠다 그래서 그 가봉을 가지고 내년에는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물론 그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어, 그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이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고요. 직원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대표님이 당연히 들어주시고 직원분들이 항상 힘드시니 힘, 당연히 힘드시니까 근데 이제 대표님들은 그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가 그 회사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는 더더욱 이제 평가가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들이 결국 우리 회사나 브랜드를 만든다고 특히 초기 단계에는 대표님들이 만, 비중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물론 그것을 막 의식적으로 어,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아직 이제 신생아 단계인데 예, 아무것도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대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겉보이는 것을 충실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과장하려고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네, 좀 평상시 긍정적인 멘트로 솔직하게 그뭐 멘토님들이 됐든 아니면은 뭐 고객분들이 됐든 뭐 모든 분들한테 다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외부적으로 좀 이렇게 포장하려고 싶어 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근데 그게 그렇게 도움됐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때부터 더. 뭐 겸허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더 기회도 많이 오는 것 같고 또 저희 이 서비스에 대한 믿음도 더잘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각오하신 거좀 <웃음>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올해를 잘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웃음>